이이 아 dingaan... 어... 아 dingaan... dingaan... 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우구입니다 오늘부터 패션유튜버 여우구 요기... 남편입니다 여유 패션유튜버 여우구 부인 해외여행 가실 때뭐 들고 갈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소품 들고 갈지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렛츠 겟 t 세계 일주 갔다 온 저희가 어, 추천드리는 옷 영상입니다. 저희가 어, 이제 패션 유튜브로서 <웃음>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으셨던 어, 해외 여행 갈때옷 같은 거 소품 같은 거 에, 어떤 걸 들고 갔느냐 어떤 걸 들고 갔냐 이런 거 어, 저희가 실제로 착용했던 요 지금 널브러져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막 많아요.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옷 들고 가실 때 보면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너무 다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100% 다 들고 가겠다 이거는 좀 이제 너무 무거워지니까 한반 들고 가고 반은 현지에서 사는 게 좋다 왜냐면 막상 한국에서 내네 입던 스타일을 들고 가면 약간 그 나라 분위기가 안 맞아서 잘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3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어 상의 위에 하의 밑에 그외뭐 모자 뭐 예. 신발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제 상의부터 갈까요? 상의부터. 빠밤. 반팔부터 먼저 갈게요. 상의 짧은 거, 뭐 나시 반팔부터 갑니다. 네, 저부터 가있어니 남자 입을 건데 자, <웃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어, 약간 요정도 느낌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는 좀 가벼운 거. 예, 그럼 너무 비싼 거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싼거 들어가면 또 쉽게 해지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시 갑니다 RVCA의 나시 이건 제가 발리에서 사입었는데 이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나시는 뭐한 한벌 정도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반팔 파란 색깔 요 뒤에 막 이렇게 적혀져 있고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구제샵 빈티지샵에서 산 겁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 진짜 제가 제, 거의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데우스 이거는 그냥 기본 흰티고 요거 말고 이제 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없어져버린 자식이 있는데 이두개 데우스 흰티 요것도 이제 발리에서 사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 검은티 저거만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거는 마나스타시 이게, 어디, 이게 일본 건가? 근데 상 거는 제가 서울에서 샀거든요. 예. 마나스타시의 반팔티. <웃음> 남 난방! 난방도 부피가 작고, 가벼우니까. 활용성이 많죠. 예, 활용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네덜란드 구제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가볍고, 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웃음> 이거 여러분, 삐에르가르데 가시죠? 삐에르가르데. 옛날에 뭐한 90년대, 80년대 입었었던 거. 요게, 작년에 다시 왔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요거 한 5만원 정도 요런 패턴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 입으면 요거 반바지 입으면 또참 좋거든요 예, 발리에서 많이 입었고 요것도 많이 입었었습니다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 이거 이게 반팔은 아닌데 엉클 밀팅가요 나중에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켓이 많아가지고 캠핑을 할때편했었고 그리고 제가 촬영을 좀 하다보니까 이쪽에 이제 카메라 는그런거 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조끼같은 것도 하나 들고 가시면 활용도가 높다 자 이제 와이프 갑니다 저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보면 포인트로 그냥 기본 반팔티는 색깔별로 있는데 검은색, 그냥 회색, 밝은 회색, 블루 색깔티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입은 티는 검정이랑 이 연회색 이 검정티는 H&M 거고 파리 H&M에서 샀습니다 얇은게 잘 입어집니다 현실성 나도 응 음, 더운 나라 가면 <웃음> 두꺼운건 안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사서 간건데 <웃음> 남편.. 남편티입니다 <웃음> 어, 제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일본 구제샵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 입었고 생각보다 그냥 옷에 받치기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너무 박스하지도 않고 그래.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 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정말 잘 입었습니다 그 회색이 약간 뭐 때도 잘안 타고 그리고 흰 티는 계속 입다보면 노래지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잘 입었고 저어 언제 치우지? 와... 네. <웃음> 이거는 한국에서 샀었는데 파타고니아 이것도 엄청 잘 입었습니다. 등산할 때 그렇고 캠핑할 때도 약간 그런 분위기 낼때 약간 야생 느낌? 뭐라 해야 되나? 아, <웃음> 파타고니아 <웃음> 저도 난방은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 빈치디샵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 저면 티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미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좀색깔도 변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나시에 마 소재로 된 이런 가디건처럼 걸칠 수 있는 이런 세트인데 이게 정말 잘 입었습니다. 아 엄청 입었어 이건. 엄청 입더라고. <웃음> 나도 약간 이런 현지 사람들이 섞이고 싶은데 나만 너무 여행자 같은 느낌 안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막 드레시한 옷을 입기에는 어, 애매한 그럴 때 그리고 여름 이거 나시도 너무 시원하게 잘 입어서 이때 바지랑 너무 잘 입었어요 요런 거 하나 들고 가시면 정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위에 긴팔티가 있습니다 긴팔 저요거는 이제 진짜 제가 잘 입었던 거예요 세 개인데 로컬즈 언니라고 뒤에 딱 적혀있는 여기 있죠 요거는 제가 진짜 원래, 원래 자주 입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약간, 약간 요런 느낌에. 예. 요거 반바지 위에도 입기 좋고, 그냥 일반 티로도 입기 되게 좋습니다. 요게 비슷한 게두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 이것도 로컬인데, 로컬즈 옷인데 이거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이 또 해가지고 만든 거. 네, 요것도 어, 까리야죠. 예, 맞아요. 까리에요. 그 다음 이제 긴남방 요것도 이제 저희 사진 보면, 예, 영상 보면 많이 나올 건데. 입었 주구장창 와이프도 입고 많이 입었어요. 요거, 멍키 타입. 요것도 일본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요, 고끈 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예, 그 일반 고, 이제 난방이랑은 조금 느낌이다 이런 스포티한 느낌 낼수 있다. 요런 느낌. 그 다음 요것도 제가 엄청나게 입었죠. 요거. 요거 이제 남미 가기 전에 사가지고, 요거 엄청나게 입었어요. 그레고리. 그레고리에서 원래 가방만 만드는데, 뭐, 언제부턴가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옷을 만든다 해가지고, 좀 예쁜 게 많이 나왔거든요. 미치도록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약간 요렇게 요렇게 가방처럼 포켓 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레고리. 그레고리는 위아래로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음, 맞다, 맞다. 그 다음 요거, 이 자식. 너무 많 네, 볼리비아에서 많이 입던 봤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볼리비아 현지 시장 가가지고, 예. 너무 춥어가지고. 5 0원2 0원3 0원 줬나? 뭐, 몇천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엄청 잘 입었어요, 이것도. 기모, 기모 소재해가지고잘 예, 입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는 굳이 안 사가지고, 이렇게 현재 사가지고, 아니, 버리셔도 되고, 저처럼 희 이렇게 뭐, 들고 오셔도 될것 같아. 그 진짜 거의 제일 많이 입었었던 거. 워이, 와이프랑 저랑 진짜 제일 많이 입었었던. 이 후드. 후드는 무조건 여러분 들어 가면 입어요. 이건 뭐야? 예. 헬리 헨리 핸스. 예, 네, 이거 뭐 옛날에 많이 입었었던 거 있죠. 이거 노르웨이에서 이거 샀습니다. 추부가 도저히 안돼 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일까요? 아니, 하나도 있네요. 요거. 겨울. 요게 또 이제 굉장히 따뜻한데 가벼워요. 이거 따뜻한 옷, 혹시 따뜻한 옷 들고 가실 거면 무조건 가벼운 거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가볍거든요. 한 손가락으로 들을 수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적혀져 있는데, 하여튼 일본에서 샀습니다. 되게 가볍고, 편합니다. 후드티, 호두티, 후드티도 고봅니다 요것도 같이 노르웨이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뒤에 무늬가 이쁜 회색깔 후드티. 어디 거지? 폴라 아시죠? 폴라. 여러분, 이거 아우터 폴라입니다. 하이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상이 끝났어요. 밑에 갑니다. 아무래도 여름나라를 쫓아보니까 여름나라가 많은데 반바지가 많은데 이거 청반바지 정말 잘 입어집니다. r v c a 거 저희 발리에서 음. 구매했고요. RVCA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페인에서 구매했습니다. 자라. 스페인의 그런 브랜드죠. 저렴하게 구매했 <웃음> 저희 영상이 많았던 오케이. 바지가 이렇게 열리기도 해서 뭐나? 예, 어디서 샀지? 다 이집트에 샀습니다 이집트. 다압입니다 정말 잘 입었어요 여러분 현지에서 사면 됩니다 그 분위기도 나고 바지입니다 발리 바지 거의 이제 발리 이후에는 집에서 만 입었던 바지인데 따로 집에서는 이런 걸 편하게 입었습니다 예그 다음 이제 제가 또 바지를 좀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가 두번 한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왔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게 중간에 옷을 좀 놔두고 또 들고 가고, 만약에 더운 나라에 있다가 이제 추운 나라로 갈 거다면 더운 나라 옷을 놔두고 추운 나라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고 가진 않았어요. 이게, 교, 이게 순환이 있었다.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실까봐. 첫 번째 진짜 많이 입었었던 바지입니다. 이거 일본 거론 그 하만이라는 이거 약간 서핑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안에 이게 이거 원래 수영복으로 난 거거든요. 많이 입습니다. 예, 겸용으로 입을 수 있어요. 롱하마 이거 진짜 많이 입었습니다. 추천. 그다음 많이 입었던 게 이제 요거 데우스 거. 데우스는 발리에서 그냥 저게조져 버렸죠. 데우스 관심 있으시면 발리 가시면 얘 예, 되게 많습니다. 좀 싸고 데우스 이것도 수영복 일반 겸용으로 입었습니다. 그라미치 이 우리 그 일주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산 겁니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예, 요것도 캠핑 갈때 이런 거 많이 입었어요. 그다음 에 기본 얘들 H M 얘들 얘들 진짜 편합니다. 얘들은 그냥 얘들도 겸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바지의 약간 포인트는 수영복이랑 일반으로 그 일반이랑 그 겸용으로 입을 수 있는 걸 산다. 긴 바지 바로 갈게요. 긴 바지는 어 여러분 이쪽 저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 네 이게 긴 바지는 이게 등산 갈 때도 입을 수 있고 일반 때도. 입을 수 있는, 너무 등상복스럽지도 않고 응. 예.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검은 검은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예. 일반적인 거 저는 그레고리 겁니다 이거 진짜 잘 입을 수 있는데 요거 그냥 왜이거만 응. 입었죠? 긴 바지 입을 정말 때는 정말 많이 입었어요 예. 그냥 빨아 입기도 쉽고 되게 또 가볍고 편합니다 와이프도 베스타일좋좋 응. 나요 저도 그냥 비슷한 느낌의 바지인데 MLB? 약간 두께감 있는 겨울용 바지로 입었고요 인전할 때 평소에 그냥 스포티하게 입기 좋았고 긴 청바지 약간 통이 넓은 청바지 기본 입고 가서 주구장창 입었습니다. 음. 도시에 나올 땐 청바지 약간 여자분들은 원피스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시는데 뭐 약간 러블리한 거 많이 들고 가신다 하는데 저는 약간 러블리와 캐주얼의 중간 정도 되는 검은 원피스 브랜드는 없고 그냥 약간 기본 무지의 밑에 어디서 인터넷 샀나? 인터넷 샀어요. 대신 뒤에 포인트는 발레에서 진짜 잘 익었죠? 자 이제 상의 하의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외에 소품 가겠습니다. 머리부터 갈게요. 위에부터 밑으로 갑니다. 어 이제 이게 좋은게 옷을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몇 개만 들고 가더라도 모자로 조지면 됩니다 여러분 모자로 양말과 모자 네. 일단 첫 번째 모자 위에 모자부터 갈게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요거 3종으로 저희는 색깔을 다른 걸로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오베이 겁니다 오베이 거 오백 검은색, 카키색, 파란색에서 이거 진짜 잘 썼고 보통 이요 부분이 이요 부분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게 많아요. 얇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 또 가지도 않나. 이게 여러분 비니을때 포인트 가르쳐 드릴게요. 이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두꺼운 걸 사셔라. 챔피언에서 구매했고요. 뭐, 뭐라고 했는지 모르, 모르겠어요. 뭐 캐릭터인가, 이거 그 고릴라 같은 거 나오는 브랜드 있죠 요것도 예, 방수도 되는 거잘 썼고 이거는 이거 항상 제가 쓰는 거 이거 아, 발리에서 사서 썼습니다 발리에서 음, 뭐, 브랜드 없죠?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이거 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역시나 얇고 시원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고 브랜드는 이거는 마크 곤잘레스라고 약간 요딴 모양 많이 있는 거 있어요 마크 곤잘레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죠. 기본적인 캥골 네. 캥골 띄고 있는 자식 요거 많이 썼습니다. 햇빛 쫙 쬐고 할때 그 선글라스 저는 지금 와이프 가 없는데 저는 지금 들고 있는데 베르사체에서 그때 제 생일 선물로 제가 선물했죠 받았던 영상 봤죠? 예, 이거 약간 래퍼 같은 느낌 에 예, 이런 느낌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눈 굉장히 부실 때 쓰는 용이고 도시용 네 예, 도시용 요거 요거 H&M에서 그냥 싸게 주고 샀어요 오클리 오클리 선글라스 저희가 진짜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거 진짜 많이 썼어요 예. 그거 하나 차고 다니면 되게 편하니까 음. 그게 약간 이제 일반용. 조금 원렸을때 썼던 브랜드가 기억 난다. 서울에 샀는데 이런. 흰색깔. 약간 이렇게 나이리 같은. 예 그리고 그다음 시계. 아 시계. 시계 진짜 이건 미치도록 소름 끼치도록 잘 썼습니다. 지샥, 음. G샥, 지샥의 흰거 방수되고 예, 그냥 막 대충 끼고 막. 그냥 우조건 끼고 있어요. 예, 그냥 계속 끼고 있어요.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들어가고 놀고 막 부담 없고. 가방 아까방 음, 가방들 할게요 가방들 이제 아까방 있죠? 딱 차는 거. 예, 저는 그레고리 거 이거. 저는 잔스포츠. 카키색입니다. 아, 잔스포츠 이게 우리가 페루에서 샀지 음. 저는 무거운 거 드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이 단통 음. 예, 단통 아시죠 여러분? 예, 단통에 조그만한 가방 한 이만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 앞으로 차든지 뒤로 차든지 안에 들고 다니고. 올디 올리네. 아, 이 그라미치 그라미치입니다. 그라미치. 그라미치 이것도 진짜 진짜 잘 썼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 들고, 들고 다닐 때잘 썼고 왜냐면 부피가 작아요 튼튼하고 가볍고 어, 되게 부피가 작으니까 응. 되게 응.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에코백 에코백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시면 물건 많네요 여러분 지시네요 아유. 시장볼 때도 괜찮고 이쁘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샀고 빨리 지시로어 어디 뭐야? 어퍼니 세라머니 네, 오프닝 세레머리때린네 말이죠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외국 나가시거나 놀러 가실 때 머리 막 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원래 반다나를 하고 나서부터 저는 나가는 머리 하는 시간이 진짜 한몇 분? 한 5분만 해도 안 말리면 5분만 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네 반다나는 남자도 쓸수 있으니까 몇개 같이 챙겨 가시면 같이 쓸수 있습니다 반다나는 꼭 네, 그 다음, 양말입니다. 양말은 뭐 대충 이야기할게요. 요 반스 약간 이런 거. 양말도 몇개 들고 가면 운동화 신을 때, 받쳐 어, 신기 좋다. 반스 이런 거. 이거 뭐 저, MLB인가 뭐잘 모르겠어요. 길이는 약간 이제 조금 약간 긴 것들 사세요. 편하니까 이게. 운동화에 약간 이런 거, 예. 사가지고 신발은 저희 이제 반스. 반스 하나씩 그냥 들고 가시고, 현지에서 뭐 등산화 필요하시면 등산화 사시든가 아니면 뭐 쪼리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옷소개는 일단 이상으로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뭐 여행을 막 이렇게 다니시진 못하지만은 여행 가실 타이밍이 되면 이제 저희 거 보시고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너무 많이 사들고 가지 말고 심플한 포인트 있는 물품을 들고 가되 현지에서 조달해서 쓰셔라 이상입니다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 그럼 여러분 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